구달 수구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운동하는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자괴감을 줄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계속해서 팔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에게는 제 영상이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고 투자를 하는 분에 있어서는 벌써 예전에 다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야 했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를 팔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시기. 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그런 투자의 기본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이 카드락 하는 뉴스와 저희 전문가라고 하는 투자, 강사들의 얘기를 듣고 투기를 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받는다면 누군가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동향은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서구 쪽으로 해서 예전 가격으로 내려가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삼정 브리시티 용산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767세대, 나쁘지 않는 세대수죠. 그리고 준공은 2013년 준공이 되었고, 건설사는 삼정 외에 일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대표 브랜드 계열사와도 같이 건설을 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달수구 감산동 70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19평에서 35평까지 있고 예전에 17년 가격대가 2억 4천, 2억 5천대의 대부분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면서 다시 예전의 2017년 가격으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최하 거래가 되는 게 2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5평 마찬가지 예전 가격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35평 시타임 마찬가지 2018년도에 거래된 금액들이 4억 7천 정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6억 6천까지 거래되었는 아파트가 현재 4억 7천 그리고 근자의 12월 달에는 다시 예전 2018년 가격 이하 3억 5천으로 급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평 B타입 같은 경우는 17년도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4억대, 4억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6억 7천 5 0까지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4억 2천 그리고 최근에는 3억 8천 5 0으로 예전 2017년 평균 가격 이하로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5평 A타입 마찬가지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35평 D타입 마찬가지 거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호가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평균 전세 거래 금액은 3억 3천, 3억 9천 그리고 최고 금액은 5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5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여기에 있는 전세자들은 물려있다고 봐야 되죠. 근자에 거래된 전세 금액은 2억입니다. 그리고 1억 9천, 그렇다면 현실적인 거래 금액의 전세는 2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선택을 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후회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까지도 현재 48개의 매물이 나와있고 전세 15개가 나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가서 거래가 될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다음은 감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방 드림시트입니다 세대수는 2160세대로 상당히 큰 단지의 아파트고요. 준공은 2003년 준공이 되었고 건설사는 우방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감상동 52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23평 같은 경우는 예전 2018년도에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2억 4천, 2억 천뭐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서 최고가는 3억 3천 7백까지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가 현재 근자에 1억 9천 5백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 2018년도 금액보다 더 떨어졌는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26평 A타입 같은 경우 예전에 2억 4천 대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가 4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근자에 2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예전 거래 금액보다는 거의 평균적인 거래액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평 마찬가지 예전 금액이 2억 4천 6천에서 거래되다가 최고가는 3억 9천 8백 그리고 근자에는 2억 4천까지 마찬가지 거래가 되었고요. 31평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3억 5백이나 아니면 2억 9천 7천 8천에서 최고가는 지금 4억 7천 7백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2억 6천 5백 예전 금액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34평 비타인 마찬가지 계속해서 2억 9천만 원대 거래를 하다가 최고가는 5억 7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34 c 타입 마찬가지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다가 일단 하락세로 됐지만은 거래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 34 a 타입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3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거래가 된 최고가액은 5억 5천 그리고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은 3억 6,500에 9월에 달 거래가 되었는데 현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큰2 0 0 0 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계속해서 금액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매는 7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매를 하려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최하거래 이하로 거래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최하 거래 금액이 31평이 2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를 확인해 보면 현재 전세가에 적정한 금액은 2억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 4억에 살고 있고 뭐 3억 5천, 3억 2천 대부분 이런 전세들은 다 깡콩 전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전세를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단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31평, 2억6천에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도 2억6, 7천이 거래되는 게 단데, 전세로 기존에 거래했는 부분들이 지금 2억7천, 그리고 뭐 2억7천, 8천, 그리고 3억, 3억5천, 4억.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지인이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따리 싸서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 초록나라 아파트.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죠. 세대수는 976세대의 세대수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건축일자는 2000년 건축이 되었고 영남건설에서 건축을 해왔고 위치는 장기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평균적인 거래금액은 25평에 2억 3천, 2억 4, 5천에서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 3억 6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견자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2억 3천 5백 예전 2017년 1 8년도에 금액으로 완전히 내려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33평 마찬가지 예전 금액대가 3억 천에서 최고가 4억 4천을 찍었지만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2억 7천 5 0 다시 옛날 2017년 18년 보다 조금 더 내린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43평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 53평 마찬가지 가격은 조금 하향되지만 예전 2017년 18년 19년보다 더 내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매매 금액이 2억 6천인데 전세 금액이 지금 3억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3억 6천에 전세 살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2억에 살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전세 거래 금액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마찬가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2억 8천 2억 9천, 2억 7천, 2억 3천, 2억 5천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된 최근의 금액은 2억 3천 5백에 실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깡통전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모로, 매매로 34건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축전량이 더불고 아비다 아파트 이름도 상당히 깁니다. 세대수는 148세대로 상당히 적은 세대수고 20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감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설사는 인터불고 건설이라고 뭐 새롭게 보이는 건설사 같습니다. 27평을 보게 되면 예전 금액은 3억천에서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최고가 5억까지 거래가 되죠. 그리고 근자의 예전 18년 금액보다 더 떨어졌는 2억 7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31평 a타입 마찬가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거래는 없고요. 32평 b타입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3억 9천에서 시작해서 4억 7천 그리고 5까지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다시 2018년 금액으로 뚝 떨어졌죠. 3억 8 6 0 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32평 같은 경우도 예전 금액은 3억 7천에서 시작해서 최고가는 5억 5천 5억 5백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다시 예전 금액으로 3억 8천으로 월등하게 거래폭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냥 예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전세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4억 3천, 4억 4천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32평 마찬가지 예전 금액의 3억 9천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2억입니다. 32평 마찬가지 현재 거래되는 전세 금액은 2억 2천 2억대에서 머물고 있고 31평 마찬가지 전세 금액은 2억대에 머물고 있는데 예전 금액의 4억 7천 4억 8천 그리고 4억 3천 하지만 매매되는 금액들은 현재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3억 8천 그리고 뭐 3억 8천 그리고 27평 마찬가지 2억 7천인데 2억 7천 전세도 마찬가지 현재는 2억 500에 살고 있지만 기존에 3억 6천에 대부분 살고 있고 3억 3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7평에 2억 7천이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2억 500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기존의 분들은 다 3억에 살고 있죠. 3억이 넘어요. 2억 9천, 3억 3천, 3억 6천, 3억 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대로 다 깡통전세에 물려있고 이런 아파트는 돈한푼 없이도 전세를 끼고 살수 있는 오리지널 갭 투자 역할로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볼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레 내면 이 편한 세상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608세대로 상당히 큰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현재 마찬가지 삼성물산에서 건설을 했고 달수구 볼리동 76-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2평 A타임 예전에 2018년도 거래되는 금액들은 3억 2천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최고가는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거기서 팔고 나오는 분들이 일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근자에 2천... 0 2 0 2년 12월에 달 3억 3천까지 옛날 2018년 가격으로 동일한 매물로 거래가 되었다. 32평 비타인 마찬가지 예전 2018년도의 가격이 3억 5천, 3억 6천 계속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2천 0 0까지 가격이 상승하다가 근자에 거래된 금액은 3억 2천, 3억 3천, 예전 2018년도 금액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38평 예전 2017년도 가격대는 3억 9천에서 4억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6억 4천 7백에 거래가 되었지만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4억 천 그리고 3억 5천 예전 2017년도 가격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평 마찬가지 기본 금액은 4억 8천에 시작해서 최고가는 7억 5,000까지 상한을 쳤다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5억대 예전 2018년도의 금액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32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죠 4억에 살고 있고 3억 8천 그리고 3억 7천 근사에 거래된 전세 가액은 1억 8천이 현실적인 전세 거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못해도 2억 초반대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4억대 3억 7천 대부분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도 61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 금액에서는 더욱더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왜 실제 거래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금액 주고 구입을 하려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한가지 깡통 전세가 수두룩합니다 전세 마찬가지 매매거래기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가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이 3억 9천에서 4억 5천만원까지 현재 전세를 주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에 물렸다 그리고 갭 차이가 1억 2억까지 가까이 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 33평 C타임 마찬가지 전세금액은 지금 4억 3천, 3억 8천, 4억 3천, 4억. 하지만 실제 거래가 되었는 게 3억 7천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여건자의 거래되는 전세금액은 2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가액은 2억이라고 생각하시고 4억이 넘는 전세거래금액, 3억 중후반의 전세거래금액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이십니다. 다음은 성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레미안 이편한세상 3단지입니다. 세대수는 822 세대의 세대수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건설사는 삼성물산, 그리고 건축은 2009년 내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들은 3억 4천에서 거래가 돼서 실질적으로 최고가액은 4억 2천 5백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호가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근재에 거래되었는 게 3억 3천 옛날 2017년도 가격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은 대부분 3억 3,4천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38평 마찬가지 예전 2018년도에 3억 8천 9천에 계속해서 거래되다가 호가는 5억 6천까지 마지막 최고가를 찍었는데 근자에 거래된 금액은 다시 예전 2018년도 금액 3억 7천으로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평의 C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 금액이 3억 초반대에 실거래가 되었는데 전세 금액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3억 6천 그리고 3억 4천 5천에 대부분 깡통 전세로 살고 있다. 여기 마찬가지 상당히 위험하다. 전세를 해지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전세 금액은 1억 5천 9천 뭐 다양하게 지금 전세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2억. 그리고 1억 6천까지 건자의 12월달에 전세가 거래가 되었는데 32평 아파트가 32평 아파트가 전세 금액이 1억 6천이면 이거 거의 완전히 폭락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아파트 금액은 2017년도 18년도 금액으로 떨어지고 거래되는 금액대가 그래도 3억대인데 전세 금액은 50%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달서구는 계속해서 예전 금액으로 내려가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 북구 마찬가지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서구 북구 달 서구 전체적으로 예전 아파트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 실거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